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인 TRN의 T300입니다. t 1 t 1이왜요 차요? TRN의 T300입니다. 네, T300이죠. 저희가 일전에 TRN의 유선 이어폰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었죠? BA15였죠. 무려 BA 드라이버가 15개, 15개에서 30개. 땅을 파면 BA 드라이버가 나온다는 그 TRN에서 DD 1개와 BA 드라이버 2개, 네. 3개의 드라이버를 갖춘 하이브리드 무선 이어폰을 내놨습니다내놓은지좀 됐습니다. <웃음> 유료입니다 여러분. 아, 그렇죠. TRN 멋진 것 같아요. 네, 멋져요. 응. T.R.N T.300을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케이스를 열면 요즘 다들 대세인가 이게 트렌드인가 미니멀하게 가는 게 친환경. 형 유료야. <웃음> 본체와 USB-C 타입 형. 충전 케이블, 여분의 이어팁. 바로... <웃음> 뭐 없어. <웃음> T.R.N 본체는 네. 사실 크기가 좀 있는 편이에요. 네. 요새 이렇게 좀 소형화돼서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, 얘는 조금 그렇죠. 묵직한 편이죠. 네. 열어보면. 짜잔. 안에 배터리 잔량이 숫자로 표시돼 있어요. LED로 지금 배터리 잔량이 그것도 네. L, R 양쪽이 네. 따로 표기가돼 있어요. 그런데 이 실제로 완충 시 이어폰의 플레이 타임은 4시간. 왜 그러죠? <웃음> 아니 이렇게까지 신경 썼으면서 왜 그러죠? LED에 배터리를 몰빵했어. <웃음> 하지만 충전기 완충 시 배터리 타임은 72시간입니다. 3일 밤낮으로. 뭐 하려고 3일 밤낮으로. <웃음> 3일 동안 충전 안 해도 되는 거지. 아, 그치, 렇 그치, 그치. 네. 그리고 무선 충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네. 퀄컴의 QCC3046 칩셋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블루투스 5.2, aptX까지 네. 지원합니다. IPX5 방수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. 비가 와도 비좀 맞는 건 괜찮죠. 네. 샤워시에도 사용 가능한가요? 하지 마세요. <웃음> <웃음> 도쿄올림픽에 맞춰서 나온 제품이야. 왜? 축구공 같잖아 발로 차 유료라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? <웃음> 유닛 디자인도 어, 조금 독특한 편이에요 음향기기 라인업에서 음. 나오는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약간 게이밍 기어에서 나올 법한 그런 디자인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착용을 해보면 네. 이게 또... 음악이 나와요 <웃음> 감이 조금 독특한 편이에요 조금 색달라 색다른... 요 어, 색다른 맛이 있죠 <웃음> 노즐 부분이 좀 길고 깊숙이 음.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착용을 한 뒤에 이어폰을 이렇게 싹 돌려보면 깊숙이 들어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이게 귀에다 넣을 때 이게 어떻게 들어가지? 하고 이렇게 넣어보면 쑥 들어가 이렇게, 이렇게 비틀면 <웃음> 귀에 깊숙이 들어오기 때문에 유닛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조금 더 다이렉트로 전달해주는 그런 장점이 하나 있고요 네. 그 다음에 깊숙이 착용이 됐기 때문에 활발하게 활동을 할 때도 이어폰이 이게 안정적으로 착용을 할수 있다는 라 장점이 있습니다 네. 자전거를 타고 이어폰을 착용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헬스장, 운동할 때 이어폰 착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단점도 있죠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이게 착용감이 별로 인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쨌든 귀 안에 이런 염증 같은 것들이 좀 쉽게 생기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깊이 들어가는 이어폰은 조금 지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. 그리고 또 제가 사용을 하면서 좋았던 부분은 바로 터치 컨트롤인데요 터치 컨트롤이 이렇게 한번 터치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동작은 아예 없습니다. 오작동들을 조금 방지할 수 있는 거죠? 부가 기능이 없어요. ANC 없어요. 통화는 됩니다. <웃음> 사운드에만 몰빵했다 라고 제조사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. 오늘 레퍼런스곡은 어떻게 되나요? 네, 네. 이너의 별. 그거 되게 초창기 앨범이잖아요. <웃음> 첫테지 컴퍼니 들어가서 첫 앨범 어, 저도 그 앨범 굉장히 좋아해 가지고 대학교 때막 카피도 많이 하고 했던 곡인데 아. 근데 이 원래 이 노래가 네네. 사실 드럼 믹스가 조금 약해요 노래가 좋네 <웃음> 컴슈릭의 BTS <웃음> 잭브라운 밴드의 신곡이고 마커스 킹이 피처링을 한 스토 오브 온 프라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밸런스는 되게 좋아요 고음 중음 저음 뭐나한데 없이 평평합니다 어떻게 보면 레퍼런스한 사운드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게 프리퀀시 리스폰스 상으로 이렇게 평평한 그런 느낌은 아닐 거예요 네.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실제로 들었을 때 음. 청감상으로 굉장히 좀 뉴트럴하다 네. 약간 맞죠. 그런 느낌에 가깝죠 네. 밸런스가 어디 하나 이렇게 뭐 부스트 되거나 특별하게 네. 이렇게 밀려 있거나 그러지 네. 않고 굉장히 좀 레퍼런스한 그런 느낌들 이게 t r n 의 유선 이어폰들 모델에서도 이런 비슷한 밸런스가 굉장히 장점이었거든요 네. 어,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무선 이어폰인 T300에서도 음. 고스란 그런 장점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원디디의 네. 2ba 잖아요 네. 그래서 그 b a 두개가 가지고 있는 중고역들의 그런 디테일들이 네. 이 가격대 이어폰치고는 굉장히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안에 이제 공간감도 잘 느껴지고 그렇죠 네. 중고역대의 그런 디테일들이 좋다 보니까 네. 거기에서 드러나는 그런 리버브 공간감 음. 음. 이런 데 해상력이 굉장히 좀 좋은 편인 거죠 그런 공간감이 좋다 보니까 덩달아서 이런 스테레오 필드 스테레오 음. 이미지도 이렇게 좀 넓게 펼쳐져 네. 있는 느낌이 나고 요 그러면서도 이 원디디의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요. 음. 저음이 굉장히 좀 푸근한 편이에요. 네, 맞습니 저음이 이렇게 막 딱딱하거나 솔리드하거나 이러지 않고 굉장히 조금 푸근하고 몽글몽글한 네. 그런 저음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저음의 해상력과 중고역의 해상력이 굉장히 좀 적절하게 믹스되어 있다. 음. 전체적으로 이 좋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큰 어, 장점인 것 같습니다. 브일모크 달리는 거 하나 추천해 주시죠. 이번 곡도 푸근한 곡입니다. Testament. <웃음> 94년도 앨범이에요 테스트먼트 하면 네. 서태지하고도 사운드 괜찮지 않아? 이쓰레쉬메트 이쪽은 음. 아그 당시가 최고였던 것 같아 그냥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게아 어, 정점 정점 네. 저음이 퍼지지 않고 음, 음. 이렇게 적당히 솔리드한데 약간 그 뭉근한 느낌들 요런 음. 게 살아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이렇게 딱딱하지 음, 음, 음. 않고 해비한 음악들 이 킥을 음. 막 빨리 밟고 음, 음, 막 이런 음, 음, 음악들을 들을 때도 어택감이 막 따다다다다다다다다 그 하는 사이에서도 음. 막 킥이 막 너무 솔리드해 가지고 떽떽거리지 음, 않고 뭉근한 저음들이 막 받쳐주니까 근데 이때까지는 음. 사운드가 그랬어 드롭사운드 <웃음> <웃음> 요즘처럼 그렇게 떡대거리지 않거든. 믹스를 잘했어. <웃음> 하이햇, 심벌 이런 거 나올 때 응. 조심해야 되군요 사실. 아 그렇죠. 특히나 이쪽 장르들은 안 그러면 못 들어요. 아. <웃음> 쏘면 못 들어. 귀에서 아. 고름 난다고. 아, 그렇죠. 중고역대에서 어느 정도 해상도가 받쳐주기 때문에 네. 하이햇이나 심벌에 나오는 그 에너지들을 네. 이제 고스란히 쏘지 않고 그려주는 거죠. 뭐 정보량 부족하고 뭐 하고 음. 하다면 살짝 올릴 거 아니에요. 아 그렇죠. 그러면서 쏘거든요. 사실. 아, 전체적으로 굉장히 뉴트럴하고 레퍼런스한 밸런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, TRN의 다른 유선 이어폰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올라운드 성향의 이어폰이고요.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오늘 추천곡으로 드린 그런 사운드들처럼 리얼 악기들이 많이 들어간 네. 그런 곡에서 좀 장점이 더 두드러지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곡들을 지금 사운드 테스트 곡으로 한번 추천을 해드린 거고요. 10만원 미만의 블루투스 이어폰 치고는 출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이번에 들어간 퀄컴의 QCC4036 칩셋이 굉장히 뭐 앰프 성능도 좋은 것 같고요 음. 그 다음에 그런 앰프 성능과 드라이버 간의 조율점도 TRN에서 잘 잡아낸 것 같습니다 네 예, 여보세요 지금 잘 들리세요? 어, 너왜 이렇게 멀어? 멀어? 많이 멀어? 어 많이 멀어 어, 내가 마스크를 살짝 내려볼게요 지금도 어. 멀어요? <웃음> 어 지금도 멀다. 마스크 문제가 아니구나. 어어어 어, 일단 먼거 같아. 어, 그거는 형과 나의 거리가 아니다. 어 근데 이, 이번 거는 이 제품은 통화 품질은 좀 별론 것 같은데? <웃음> 아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멀고 이, 통화기가 뭐, 일단 바람 소리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오고. 그 일단은 발음을 잘못 알아듣겠어. 아, 발음이? 음음. 내가 발음이 안 좋은 건 아니고? 아, 그럴 수도 있어. 영어로 해봐, 영어로. Do you know sign? <웃음> d <you know> <웃음> 아, 유료 광고지만 통화 품질은 <웃음> 아쉽게 됐습니다. <웃음> 야, 왜 이거를 신경을 안 써, TRN. 진짜 음질을 이렇게 좋으면서. <웃음> 미안해. Burn m i k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? 8만원대죠 8만원대 이어폰에서 모든 기능을 제외하고 깔끔하게 우리는 사운드로 승부하겠다 몰빵하겠다 사운드와 LED로 승부하겠다 <웃음> <웃음> 통화품질이나 부가 기능이 중요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조금 추천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10만원 미만 대에서 음질로만 괜찮은 무선 이어폰을 찾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강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리뷰가 여러분들의 지름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또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프로서 김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사 했어 형이 안하니까 뭐가? 그거 소리 지아 그걸 안해서 하는거야? 응. 응. 나도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큰데? <웃음> 그냥 끝에 우리가